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왔고 어떤 친구들이 아마존 페루에서 왔을지 아 이런식으로 박스에 스티로폼 박스에 이렇게 해서 오는구나 와우 와 안녕하세요 어... 제박스 난리 났다 와아 이렇게 오는구나 아 디스커스는 아닌데 오 처음 보는 물고기다 자 이런 식으로 아직도 한창 한창 한창 뜯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 다볼수 이거 있게끔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안녕 오 얘는 진짜 제대로 놓워있네 이게 아마 이게 물 색깔이 약간 푸르거든요 어, 얘네들 컨디션 올려주기도 하고 아마 약품 처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잘 일어나라 얘들아 힘들어하는 애들이 확실히 있네 아마존이 원체 멀다 보니까 <웃음> 자 그리고 우와 이거 뭐야? 진짜 특이한데 이거? 고기 자체가 등에 이렇게 뼈가 우와 지느러비가 상당하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또메기 매기 종류네요 메기가 많네 되게 특이하게 생긴 매기가 왔습니다 오얘 예, 진짜 관상용으로 사육하면은 굉장히 이쁠 것같아요 오늘 건강하게 잘 왔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마존에서 다 잡아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번식해서 오는 건가요? 어 얘는 다 야생이에요 아 와일드에요? 네태로에서 들어오고 와 야생 개체들이 확실히 여러분들 발색이라든지 보면은 참 특이해요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약간 가물찐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쁜 울포핏이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보지만 항상 이쁘고 신기한 아프리카 물고기 야 여기 그리고 청소 물고기처럼 생긴 아이들이 있네요 어이고 이쁘라 야 이게 아마존에 이게 진짜 이게 엄청 많은 종류가 산다니까요 희귀동물들이 야 이것도 매기 종류네요 딱 봐도 수염이 엄청 길죠?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 위에서 보면 이거 그냥 그냥 상어인데 근데 지느러미가 또긴거 봐서는 또 매기종류 같긴 한데 우와 꼬리봐 봐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피라냐 같은데 머리에 이렇게 제브라 무늬가 있어요 오? 어? 뭐야? 그때 가격이 75만원에서 85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새로운 박스를 뜯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는 과정도 되게 특이한 게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올까 라는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 핫팩이 아직도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아무래도 아마존은 열대 이제 우림이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들도 수분이 높을 거란 말이죠 따뜻하게 유지 저 오면 항상 인터뷰해 주시는 직원분이신데 오늘 몇시 퇴근 예상하시나요? 어, 시 <웃음> 아, 새벽이요? 네, 새벽이시 정도 방금 첫 마디가 아였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고라고 써있는데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새우가 있어요 얘가 왜 고고일까요? 드리고 있는데 위에 전기병장만 보고 또 다른 것도 있다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켜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초 어, 지나가게 비켜줘 아 여기 있는 거 박스 다온 건데 아 여기도 왔네 우와 어. 엄청 건강하게 온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딱한 마리 누워 있거든요 눈이 엄청 크고 지느러미가 좀 큽니다 이거 뭐야 미쳤어 아니 가자미 아니야 이거? 한 마리만 일로 와봐라 진짜 한 마리만 보자 와 아이고 이게 눈 있어요 눈 아,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완전 담수인데 이런 것도 사육하면은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많죠 와 아이고 이게 좀 힘들어서 누운 친구가 있는데 아처피시입니다 얘 아마존 남미 오! 아유 살아있었구나 미안하다 누워서 쉬고 있었네 <웃음> 얘네도 아초피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엔 최대의 사이즈 아초피시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타이폰 나중에 자연에서 언젠간 제 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따 얘 진짜 엄청 커지는 종이죠 얘네 아마존에서 온건 아니에요 그냥 있길래 아 그리고 이거 드디어 왔다 여러분들 매티니스 맞는 것 같은데 매티니스 초식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닭고기를 넣으면 많이 몰려들어요 닭고기도 먹습니다 매티니스 와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번에 페루에서 온 아이들인데 오자마자 얘네들 입술를 했다고 합니다 색깔이 오 이쁘네 제가 헌터빵님이랑 아마존에 가서 시장에 가서 보고 먹었던 바로 아마존 맥이 타이거 쇼벨도 왔네요 대표님, 네. 전기 뱀정어, 요번에 건강하게 잘온 건가요? 아, 너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헬메탄 너무 보이는데요? 1메탄 없는 애도 있고요. 한6 0대 m 와, 지금 전기 쏘고 있는 중일 텐데. 드디어 입수합니다. 와. 어, 근데 되게 얌전하게 잡히네, 생각보다. 와. 소리 난다. 이게 바로 아마존에서 가져온 전기뱀장어입니다 여러분 전기뱀장어가 여러분들 계속 전기를 쓸수 있는게 아니라 세포 안에 어느 정도의 이제 힘을 비축해 뒀다가 이제 일명 이제 배터리라 하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기를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근데 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야 지, 진짜 신기하죠 아마 제가 10월달쯤에 아마존에 한번 더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잡는 헌터 분들을 만나서 이 전기뱀장어도 진짜 자연에서 한번 잡아보는 뭐 그런 시간도 한번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 여러분들 이제 씻으신다고 이제 전기뱀장어 안에 들어가시려고 <웃음>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계십니다, 지금. <웃음> 여기 들어가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한다고 하는데, 와, 이거 뭐야, 그냥. 파이프피쉬 같다. 나무, 나뭇가지. <웃음> 그냥 나뭇가지. 손 뜰채가 손이죠 입수 우와 이쁘다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입 쪽인지 어디 쪽인지 모르는데 빨판 같은 게 있어서 애들이싹 붙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데 과장님 얘네들은 혹시 분양가가 대략 어느, 어느 정도 되세요? 확인한 거예요 <웃음> 그리고 저 이따 가시면 전기뱀장어랑 샤워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웃음> <웃음> 아니죠? 아, 네. 어, 분야가 얼마예요? 8만원. 8만 원. 아, 8만원이요? 네. 이렇게 희귀한 물고기 8만원밖에 안 한대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유목이나 이런 거잘 넣어줘야 된대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바로 붙어버리네, 진짜. 그, 리프피쉬 이제 수저에 넣을 건데, 한번 면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자고요, 한번. 예민한 친구들. 예민해요, 얘네들은. 이제 수입 초기 때가 얘네가 그래도 가장 좀 예민한 시기에요 아.. 투입 어 그냥 나뭇잎 그냥 쑥 들어가듯이 들어가버리네 니쿠피 씨라는 이름 같은 얘네가 평소에 어느 정도 이제 유영을 하다가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냥 나뭇잎처럼 계속 떠다니는 애들이에요 아.. 그러다 이제 먹이감이 근처로 와서 네. 발견하면은 아래탁 하고 덥석 받아본 거에요 아.. 가만히 있다가 확 사냥하는 약 그런 일구나 그쵸 그쵸 저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약간 수입 큰 틀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이제 주문을 하면 네. 해외에서 한국으로 올때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면 네.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그렇죠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매달매달 매달 진행을 하는 독일을 예시로 들면요 독일에서 리스트를 받으면 은 저희가 그 리스트를 카페에다가 공부 진행글을 올립니다 이제 손님들께서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고 괜찮은 애들이 있으면 주문을 주시라고 그렇게 아~~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얘네들을 주문을 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네. 그 주문서를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있는 애들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는데 네. 이제 어떤 애들이 패킹이 돼서 저희 이제 한국으로 보냈는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한테 보내주고요 이제 개체들이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걔네들을 다시 패킹을 해서 공항에서 패킹을 하고 가져오고 이제 개체들을 한번더 상태를 지켜보고서 거기서도 2차적으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으면 재패킹을 다시 한 번, 산소패킹을 해서 잠시 좀 뛰어나서 상태를 한번 지켜보고요 네. 나머지 이제 괜찮은 애들은 바로 이제 이런 제 식으로 물맛댐을 진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 개체들을 투입하는 아 식으로 아 해외서 에 국내로 이제 공항으로 보내주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공항에서 검역을 한번 받는 거죠. 한번 개체들을 한번 보고, 신규종이 있으면은 신규종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애들이라면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개체들을 한번 보고, 상이식으로 아 바로 통관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직접 다 뜯어서 검역사분이라 확인한 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야, 그리고 여러분들 피콕 패스. 와 진짜 나중에 한번 꼭 키워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나중에 먹이값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대요 그래도 나중에 한번 꼭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낚시하는 분들의 로망이죠 여름 피고패스를 한번 잡으면 평생 소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종인데 나중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야, 너도 아마존에서 왔니? 와 진짜 물고기 엄청 다양하죠 얘네 어떻게 이렇게 보고 오는 거요 눈이 귀여워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아마존 물고기 보러 왔다가 이제 비파있죠 물고기 이 녀석을 데려가서 악성이기좀 제거하려고 자 오늘 무튼 아쿠아 프로에서 아마존 물고기들을 보고 지금 가물치 안들어오 제가 키우는 찬나 안들어오 이 소형 가물치 소식을 겸사겸사 전해드리려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8일 동안 슬라이시 갔다 오면서 이 조명을 24시간 동안 8일 동안 계속 켜놨거든요 그랬더니 수위는 조금 낮아졌어요 여기 이도 엄청 많이 자라고 발색 보면은 진짜 엄청 건강해요 얘가 암컷이거든요? 수컷은 쫙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끼가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미친듯이 다 났습니다 사료를 엄청 많이 주고 밥을 엄청 많이 주다 보니까 요거 이제 산란하라고 넣어놓은 산란그릇인데 산란그릇마저도 지금 이끼에요 다 덮였어요 그래서 약성이끼를 없애고자 비파를 한 마리 모셔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물치 형님들이 좀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파들이 숨을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잘 숨어 다니면서 이 기정수를 기가 막히게 해줄 거라고 얘기 를 들었어요. 아무튼, 물자리도 했고, 제가 온도마템도 하고, 넣을게요. 파야 청소 잘 부탁한다. 아이고, 오자마자 때리려고 하네. 근데 때리는 거는 때릴 수 있대요. 이파 구르는 거 보이세요? 어, 다행이다. 안 때리네. 야, 가물치야, 좀 봐줘라. 이끼좀 없애러 왔다. 뭐 때리지 말아 진짜 아! 말아 진짜 아! 오 다행이다 이 정도면 다행이에요 막 달려들어서 퍽퍽 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자 부트 오늘 정말 재밌는 구경했고요 아마존에서 다양한 생물들 왔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서 기쁘고요 어, 이 악성이끼는 며칠 뒤에 제가 한번더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판 마리의 변화를 근데 너도 진짜 미쳤다 야또이 코털도 색깔 변했는데? 이거 혼인생 맞지? 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네 미쳤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너 암컷 맞지? 그리고 근황을 짧게만 보여드리면 저기 지금 한 쌍이 있는데 배가 볼록하죠? 나중에 여기다 이제 미네랄을 넣어주고 조금 더 물을 탁하게 넣어주는 그런 제품을 넣어서 얘네들의 상태를 더 높여서 출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더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보이세요? 이 보이세요? 미테이 가지를 몇 마리 넣놨는데 벌써 저렇게 많이 컸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나중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파루파 여친구는 어, 주인을 이번에 찾아서 아마 장가를 갈것 같습니다.